가격은 별두개 하나하나 하나 별 하나 내가 못 먹으니까 비싸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ptv의 션키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매일 아침 점심으로 닭가슴살을 먹거든요. 두개 근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디 꺼어야 되노?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쇼핑을 어차피 제가 지금 사야 돼서 닭가슴살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쇼핑 한번 해보시죠 제일 큰 닭가슴살 쇼핑몰은 다들 알고 계시는 랭킹닷컴 어쨌든 거기에 닭가슴살이 제일 많기 때문에 랭킹닷컴 닭가슴살 종류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랭킹 들어가시면 닭가슴살 말고도 요즘 소세지나 소세지는 기본이고 이런 브리또 같은 것도 있고 닭가슴살 피자, 닭가슴살 만두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일단 어 닭가슴살 소세지 혹은 닭가슴살 이 중에서 한번 골라 볼게요 <웃음> 제가 일단 먹었던 거 위주로 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닭가슴살의 순수 혈통 하나푸드 닭가슴살 체크, 체크. 없네요 그럼 네이버에 들어가서 자, 나는 단백질만 있으면 된다. 뭐 맛도 필요 없고, 턱관절도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프로틴. 나는 단백질 때문에 먹는다. 하나푸드 닭가슴살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엄청 싸고 하나푸드 마테차 닭가슴살. 마테차 닭가슴살로 보시면 낮은 가격. 5kg에 37,000원. 37,000원. 나누기 50. 그러면 요건 740원. 뭐 싸게 사시면은 거의 한 600원대? 뭐 이렇게 사세요. 600원에서 800원 이거 가격은 100g당 가격은 진짜 싸죠. 그리고 이거는 시즈닝이 적기 때문에 생닭이 거의 후추만 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세지 같은 맛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또 최악을 기대하고 먹으면 또 맛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이거는 대회 일주일 전에 뭐 나트륨 빼고 이제 완전 드라이하게 말릴 때 체지방 완전 줄일 때 그때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사나이의 닭가슴살이다 근데 진짜 맛이 막아 못먹겠다 이렇지 않아요 맛있어요 저는 라면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백질 함량은 최고죠 별 다섯 개입니다별 5개고 맛은 아 맛은 별 두개 드릴게요. 별두 개. 제가 미식 가기 때문에. 요거는 별두개 드리고, 가격은, 아, 요것도 가격은 또별 다섯 개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100g에 거의 600원에서 700원 사이. 너무, 너무, 너무 싸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조리도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렌즈 돌리고 혹은 뭐좀 끓여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아, 제가.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헤어 나오지 못했던 아임닭 이것도 보니까 랭킹닭컴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입점 안돼 있는 게좀 있죠 제일 큰 브랜드지만 아임닭 요것도 아임닭 뭐 11번가 위메프 이런 데다 팔아요 네이버에서도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제가 맛별로 다 먹어 봤는데 아임닭은 뭐 닭가슴살도 먹어보고 소시지도 먹어보고 또 큐브 이런 것도 다 먹어 봤어요. 다 먹어 봤는데 딱 추천드리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그 가격을 상쇄할 만큼 맛있는 거. 요것도 맛있어요. 요거. 요것도 맛있는데 프랑크 오리지널 요거 맛있는데 진짜 소세지만 나거든요 프랑크 소세지 같은. 근데 역시 이게 정답이다. 허브 소세지 이거는 진짜 최고. 말이, 말이 그냥 필요 없어 이거는 제가 진짜 맛별로 다 먹어봤는데 이거는 호텔 조식 뷔페에 나오는 그 하얀색 소세지죠. 땡땅하고 동그랗고 기잡고 이만한 거. 딱그 그 맛이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그 맛이야. 이거는 진짜 육즙에 뭐 식감도 탱탱하고 입에 딱 씹으면 은탁 그 터지는 게 하나도 빠질 게 없는데 비싸. 이건 비싸요. 한 2천? 0백원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1번가 할인 받으시거나 u m 쿠폰 뭐 적용하시면 뭐 2천 원대? 1 9 5 0원까지 제가 사봤어요. 벌크로 사서. 많이 사서. 근데 어, 너무 비싸지. 그래서 저는 이거 연봉 9천 대면 먹으려고 지금은 약간 딴 걸로 갈아탔습니다. 나는 여유가 있다. 나는 연봉 1억은 안 되지만 1년에 닭가슴살에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체크! 체크! <웃음> 그런 분들, 농담이고 다른 닭소세지닭가슴살에 뭐 비해서 가격은 1.5배 최소, 아니 2배 정도 되는데 그만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꼭 이걸 사시고 먹다가 또 질리고 남으면 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건 제가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백질 함량도 높아. 단백질 함량이 일단 소세지에 닭가슴살 95% 이상 들어간 이런 소세지가 없어요 진짜 진짜 없어요 잘 없어요 뭐 내가 전국에 있는 소세지 다 먹어본 거 아니니까 일단 너무 훌륭한 닭가슴살 함량이고 맛은 뭐 최고고 요거는 별점을 매기면 일단 맛 부드러움을 포함해서 이건 그냥 호텔 소세지야 독일 정통 이거는 맛 부드러움 다섯 개 플러스 하나 이건 별 6개 어, 요거는 단백질은 4개. 가격은 별 2개. 하나, 하나, 하나. 별 하나. 내가 못 먹으니까 비싸서. 이건 별 하나에요. 가격은. 근데 요리해서 드시는 거 말고 간편하게 뭐 회사에서 반찬으로 먹거나 아니면은 밥이랑 이거랑 뭐 김치, 야채 이런 거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립니다. 맛은 제가 보장드립니다. 뭐 한국인 입맛에 제 잘잘 잘 맞을 거예요 이게 호텔 조식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다음은 제가 요즘 또 챙겨 먹고 있는 닭가슴살인데 이건 랭킹닷컴에 있어요 햇살 닭이라는 브랜드에요 이건 유명하진 않은데 제가 먹어보고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니까 이걸로 다 갈아타더라고 이 중에서 자, 한입 닭가슴살 이것도 먹어봤는데 이거는 별로고 햇살닭이 이거 밖에 안 나오네. 아예 밑에 있네. 햇살닭 중에서 쭉 가시면 아 어, 여기 있다. 이거 무항생제 제끼고 체! 체! 새우 닭담사 이거 안먹었고 천사 천사 섬섬 함초 이거는 평이 마, 맛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안 먹었고 흑마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지금 10kg에 12만 5천원 그러면은 100g에 1250원인데 어, 아니, 요거는, 요것도 100g에 1000원 단위로 살수 있어요. 이거는 뭐 네이버 최저가 검색을 해보시든, 아임닥에서 쿠폰 적용하시든. 요거는, 일단 가격 대비 맛이 괜찮아요. 가격 대비 맛이. 자, 요거는 소세지랑 닭가슴살 맛, 사이, 사이 맛. 맛은 아까 그 완전 그냥 생 닭가슴살 비교하면 훨씬 낫고, 근데, 그 프리미엄 아까, 아임닭 소세지 그것보다는 맛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괜찮지 요거는 950원 뭐천원 요렇게 하니까 하나에 근데 단백질 함량이 조금 적어요 한 20g 요거는 100g당 단백질 한 20g 들어가 있어요 닭가슴살 함유량이 한 85%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어, 여기 있네 닭가슴살 함량이 82% 아까 전에 그 아임다 소세지는 95%죠. 그건 진짜 많이 들어간 거고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맛을 내기 위해서 뭐 흑마늘 추출액, 뭐 마늘, 포도당, 대두 단백, 뭐 이런 게또 들어가고 닭가슴살이 어쨌든 82% 들어가 있다. 요거는 어맛 부드러움은 3개 반, 3개 하자 3개. 아. 아까 전에 그 마테차 온제 닭가슴살 그거는 맛 하나로 할게요 안 부드러우니까 그건 요거는 맛세개 단백질은 또세개 3개. 개. 가격은 네개 가격은 네개 가격은 네개 하고 근데 요즘은 제가 여기서 딴 걸로 갈아탔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햇살 닭에서 나오는 건데 햇살 닭 조각 수비드 닭가슴살 햇살닭 수비드 수비드 닭가슴살 150g. 어, 저는 100g짜리 먹는데 없네요. 자, 여기 네이버에서 한번 볼게요. 햇살닭 조각 조각으로 치면 나오나? 아, 어, 나오네. 됐다. 랭킹가 거이 있네. 햇살닭 이거, 이거, 이거 한저 1kg에 9,700원. 971번, 이거 가격 괜찮죠? 아우, 요거는 수비, 이거 부드러워요 이거 내가 어떻게 먹냐면 치즈를 한장 올려요 치즈 한장 올려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해동으로 해서 15초만 딱 돌리면은 싹 녹아 진짜 맛있겠네 이거는 치즈가 덮혀가지고 치즈는 어디서 사는지 아시죠? 치즈는 일단 그렇게 먹고 요거는 제가 맛 부드러움, 부, 진짜 부드러워요, 이거는. 그래서, 부드러운 요거는 4개 드릴게요. 부드러움 4개. 단백질은 뭐, 이거 5개지. 가격도, 요것도 가격도 좋아. 가격도 별 5개야, 이거는. 근데, 닭가슴살 이 질리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근데, 닭가슴살, 먹어본 닭가슴살, 조리된 닭가슴살 중에는 탑급으로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건 뭐냐 이거는 뭐맛있다지 역시 가성비 좋다고 하죠 이것도 맛있다 제일 많이 팔리고 맛도 괜찮은 편이에요 다이어트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건. 그래서 지금은 좀 질려서 안 먹는데 네, 단점이 좀 빨리 질리는 게 있는 거 같아 이거는. 내가 다이어트 때 힘들 때 먹어서 그런가 이것도 펄크로 사면은 가격이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살수 있어요 맛이 되게 많은데 뭐 고추맛, 호박맛 요건 다제 개인적으로는 별로더라고요 갈릭맛 괜찮고 그리고 오리지널 요거 두 개가 제일 괜찮아요 운동 끝나고 이거 집에 와서 렌지에 딱 돌려놓으면 되게 배고파 먹고 싶어 빨리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다 알아봤지만 결국은 제가, 저는 어, 햇살닭 조각 닭가짐살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집에 치즈가 많아요, 저는. 네, 여기까지 닭가슴살 쇼핑 한번 해봤고요. 닭가슴살, 그리고 소시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비타하루 되세요.